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차세대 콘솔들의 출시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격적인 레이스에 앞서 엑스박스가 먼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9일과 9월 10일 엑스박스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저해상도판 엑스박스 시리즈 S를 공개하였으며 각 기기들의 가격을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엑스박스의 가격은 엑스박스 시리즈 x가 499달러 엑스박스 시리즈 s가 299달러로 각각 하나로 598,000원 398,000원의 정식 출고가가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공개된 엑스박스 시리즈 s는 기존의 엑스박스 크기보다 약 60%가 작으며 플레이스테이션 5의 디지털 버전과 마찬가지로 c d 의 구멍이 없는 올 디지털 버전 입니다 기기의 스펙은 최대 1 4 4 p 의 가변 프레임 120프레임을 지원하며 4k tv나 모니터에 연결할 시엔 4k의 업스케일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레이트레이싱 또한 지원하는데 다만 기기가 기기이니만큼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동일한 성능이 아닌 약 40%가량의 성능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ssd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동일한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거의 동일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의 1tb에 비해 512gb의 맞춤형 개조가 이루어져 다소 빡빡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좀더두 기기의 성능 차이를 살펴보죠 두 기기 모두 AMD Zen2 기반의 라이젠 커스텀 마이크로 아키텍처를 사용하였으며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 모두 8코어 16스레드를 사용하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S는 3.4GHz 최대 3.6GHz 엑스박스 시리즈 X는 3.6GHz 최대 3.8GHz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16GB GDDR6 엑스박스 시리즈 S가 10GB GDDR6이며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초당 560GB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초당 244GB의 데이터 전송폭의 성능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GPU 성능은 엑스박스 시리즈X가 50코어에 1.825GHz 엑스박스 시리즈S가 약 20코어 1.5GHz의 성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엑스박스 시리즈X가 1 2테라플롭스를 지원하였었지만 엑스박스 시리즈S에서는 4테라플롭스를 지원하여 약 3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전세대인 엑스박스1X가 약6테라플롭스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수치만 놓고 보았을 때 엥? 그럼 엑스박스 1X가 엑스박스 시리즈 X보다 좋은 게 아니냐? 라고 할수 있지만 이는 성능의 베이스가 되는 아키텍처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아키텍처의 차이를 반영한 성능으로 다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성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ssd 성능과 차세대 아키텍처를 사용한 신기술들 때문에 단순 gpu 성능만 보고 비교를 하는건 섣부른 판단일수도 있지만 전세대 최신기기가 현세대 최신기기와 성능이 비슷하다는 부분에서는 전세대인 xbox one x를 구매한 유저 입장에선 xbox 시리즈 x를 구입하면 구입했지 xbox 시리즈 s를 구입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난 2020년 7월 엑스박스 1X는 조기에 단종되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설명이 들어가긴 했지만 진짜 이런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 엑스박스 시리즈 S의 성능은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해상도를 낮추고 플레이한다면 얼추 비슷한 성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약 구매가 시작되는 9월 22일은 미국 시간 기준이며 모든 미국 표준 시간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한국 시간으론 2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미국의 모든 표준 시간을 기준으로 22일이다 보니 만약 엑스박스를 예약 구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거의 모든 스펙과 콘솔의 가격까지 공개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이 디지털판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이번 엑스박스에도 이런 버전이 공개될 것이라고 어느정도의 찌라시는 있었지만 플레이스테이션5에서 그냥 디스크만 제거한 디지털 버전과는 달리 디자인과 크기 성능까지 어느정도 손을 보고 확실하게 낮은 가격으로 출시하였지만 엑스박스 시리즈 x의 빠른 재개 기능과 전세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딜리버리 컨트롤러 통신 프로토콜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 세대의 비싼 게임기의 가격 때문에 망설이는 라이트 유저들의 니즈를 확실하게 채워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먼저 499달러 하나로 약 59만원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5의 가격 또한 크게 달라질것 같지 않아 두 기기 모두 결국 60만원대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모두 cd가 필요없는 디지털 올리판을 내놓은 만큼 이번 세대는 독점작도 독점작 이지만 온라인 환경을 어떻게 구성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9월 10일부터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는 무려 카카오페이 결제를 도입하는 등 차세대 디지털 환경에 대비하여 온라인 편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컴퓨터에 cd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콘솔의 cd가 9시대 유물이 될 날이 멀진 않아 보이네요 이제 기다려야 할 것이 이 발표를 보고 플레이스테이션 측은 어떤 가격을 책정할지 예약 구매일은 언제가 될지 발매일은 언제가 될지가 가장 유심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